요즘은 이렇게 접착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저는 내가 리한다 안녕 동티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어의 수명이 다해서 교환을 하려고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혹시 휠 안쪽에 붙어있는 이런 작은 금속 조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이 금속 조각이 붙어있는 수량도 제각기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어떤 이유에서 휠의 안쪽에 붙어있고 또그 명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브 우선 이 금속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래전에 타이어에 있는 노란 점과 붉은 점이 왜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었지 짧게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금속 조각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동차의 바퀴는 휠과 타이어가 결합된 상태로 원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어느 한쪽이라도 무게중심이 맞지 않게 되면 주행을 할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했었지 타이어는 겉으로만 보면 고무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고무 안쪽엔 금속성 스틸벨트와 나일론 코드 같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만들어지고 그래서 타이어의 무게중심을 고르게 맞춰서 만들기가 힘들고 전체적인 균형을 체크했을 때 가장 가벼운 지점에 노란 점을 찍어둔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지. 또 휠의 경우는 공기밸브가 설치되는 곳이 가장 무거운 부분이고 그래서 타이어와 휠을 결합할 때 타이어의 노란 점이 찍힌 곳과 휠의 공기밸브가 있는 곳을 맞춰서 결합을 한다고 했었지.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완전한 균형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부분의 휠 안쪽에 납으로 된 금속 조각을 붙여서 전체의 무게중심에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지. 이때 사용하는 납으로 된 금속 조각을 밸런스 웨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요즘 이렇게 접착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휠에 끼우는 형태의 이런 클립형 밸런스 웨이트를 사용하기도 하지 그리고 이런 작업을 휠 밸런스라 부르는데 그럼 왜휠 밸런스를 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줄게 만약 하이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무겁게 되면 자동차가 정지를 하려 할때 무거운 쪽이 아래가 되게 멈추려 하게 되고 제동이 불안해지고 또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될때 무게가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올 때는 시면에 충격을 주고 반대로 위로 향할 때는 바퀴를 들어올리게 돼서 자동 위 아래로 진동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내내 정숙한 운행이 되질 않고 핸들이 떨리는 증상이 생기고 타이어의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 이외에도 차량의 서스펜션 또 스티어링 시스템에도 무리가 가게 돼 결국은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거지. 작은 금속 조각인 밸런스 웨이트가 이런 여러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운행을 하다 보면 방지턱이나 또포홀 같은 웅덩이를 지나게 될때 간혹 충격으로 인해서 밸런스 웨이트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 하는데 핸들의 진동이 느껴지거나 전에 없던 바퀴가 떨리는 듯한 소음이 난다면 휠 밸런스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번 정도는 휠 밸런스를 체크하고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휠 밸런스와 휠 얼라인먼트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휠 밸런스는 말 그대로 타이어 무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고 휠 얼라인먼트는 차체 정렬 또 바퀴의 정렬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이었습니다. 혹시 내 차도 고속주행 시 전에 없던 차량이 떨리거나 핸들이 떨리는 증상이 생겼다면 휠밸런스에 이상을 의심하시고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이나 정비업체를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